다 해봐 중국 보딜 1대5좀도 해볼게. 나안 해. 나안 해. 안해안 <웃음> 해. 안 해. 야! 못 맞췄지롱! 맞 아, 거지.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미니언 아, 칭찬하지 말랬지. 칭찬하자 아, 하지마! 아, 아이 아좀 CS좀! 아이! 야! 아이! 아씨아씨 이씨 아, 씨. 아, 씨. <웃음> 짜증나 침착해 아직 티벌 안 꺼냈어 아 다시하면 안돼? 난 그냥 해도 되는 줄 알았지 아 뭐야 강타 테를 추천한다고요? <웃음> 진짜, 진짜, 너네들은 정말 믿을 놈 하나도 없어, 진짜. 뭘 믿어야 되냐, 이거. 내가 아무리, 아무리 투수를 믿는다, 안 믿는다 하더라도, 뭐? 강타랑 테를 들어? 강타랑 테를 들으라고? 진짜, 제일 나빴어, 진짜. 내 손을 믿을 바에 투수를 믿으라고요? <웃음> 게임을 하는데 투수를 믿어서 뭐해 지금 게임을 플레이하는 건 난데 가만히 채팅치고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채팅치는 사람들 믿어서 뭐해 손은 지금 그냥 키보드 위에 있는데 뭐 같이 게임을 하고 있어? 아니잖아 아 이거 너무 싸움을 안 하는데 잠깐만 제 말파 저거 육렙 떼기 전에 와 육렙 됐어 발파 육렙 됐어 아 발파 육렙 됐어 가까이 못가 이제 발파 육렙 됐어 이제 가까이 못가 가까이 못가 가까이 못가 아이씨 도움 아. 드릴게요 아아 저런 말파 집 간다. 네. 아! 당신을 치유하고 지켜드리겠어요. 네. 안 돼! 소라카! 방을 소라카 진짜. 네. 아, 아, 아, 아, 아! 아, 잠깐만요. 네. 잠깐만. 야 치사하게! 야 진짜 치사하다 야아 솔직히 조합이 빡시잖아 이거 이걸 이겼다고요? 네 <웃음> 때리고 싶다 거리가 안 닿아서 문제지 안 오잖아요 안 오잖아요 안오잖아아 구라쟁이. 아. 아온다며아왜 포탑을 치고 있어? <웃음> 아. <웃음> <진짜>. <웃음> 왜 포탑을 <허탐을> 더 <쳐. 웃음> 오,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아 갔다가 다시 와 갔다 다시가 갔다 다시 목대포아아아아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, 진짜. 오마에 와, 뭐신데 이루. 아, 말파. 와, <봐. 웃음> 아, 나 지금 공도 없는데. 아. 아 제발, 하지 마. 고쳐. <뭐라> 뭐야, 이거 때려. <뭐라> 안할 거예요. 안 해. 나 안해 나 안해 <웃음> 안 안해 안해